다섯 가지 잉크랑 베이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농도를 연하게 할때 사용하는 거고요. 그렇게 네, 성분이 강해서 너무 많이 사용하시게 되면 잉크가 번질 수가 있어요. 색 조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세 가지에서 네 가지 정도의 색 조합을 추천을 드려야 데다섯 가지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색이 탁해질 수가 있어서 그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비커에 잉크를 넣어주셔서 유니마크를 넣어주신 다음에 마음껏 색상도 표현해보시고 이런 데다가 칠해줘서 확인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쓰시고는 이 봉비랑 이크를 통해서 한번 헹궈주신 다음에 사용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디펜 같은 거 한번 써보셨나요? 디펜 네. 써보셨어요? 그 사용 방법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위에 홈버튼이 따로 있어요. 네. 홈버튼을 충분히 이제 잉크가 있는 상태에 적주신 상태에서 위로 가기 위해서 살짝 높이시고 이런 식으로 살살살 써주면 연필 같은 느낌, 좀 사각사각한 느낌이 나서 색상도 같은 경우에도 유리막대랑 칠하는 거랑 직접 이펜으로 사용하는 거랑 조금의 미세한 차이가 있어서 서로 한번 체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색상 조합 표류 안에 도와드릴게요. 대각선에 있는 색상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잉크의 색상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1대1로 섞어놓은 비유를 따로 표시를 해놓은 것같아서이 색상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그린 한 방울, 옐로우 한 방울로 적어주시면 이런 색상. 지행하기 쉽게, 쉽지. 쉽게 쉽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원하시는 색을 리플에서 한번 정해주신 다음에 다른 리플 쿠폰도 혹시 넣어가시면더 쉽게 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따로 뭐 궁금하신 거나 그런 거있 하면서 궁금하게 생길 것 같아요 <웃음> 지금 들어서잘 모르겠어요 <웃음> 네, 그냥 하실 때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 바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럼 그냥 이제 시작을 하면 되나요? 네, 진행해 네, 주시면 돼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웃음> 좋아어요 저는 이름을 떠가고이시는게 좋아요 아, 먼저 네. 골라요? 네 일단 이렇게, 이렇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렇이게이렇이게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렇 다음에 이런 식으로 색상 표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종이에다가. 여기다가 음. 여기다 하셔도 되고, 여기다 하셔도 되고. 여기까지 도 아. 사용하셔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로 포장 해드릴까요? 어 아니요 저 찍고 저도 찍고. 아, 네.